내가 꿀 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부메기.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이제 또한 번. 한번 더. 네, 아, 한번 <웃음> 하시고. 네, <한> <웃음>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 저희를 찾아오는 산모님들은 일단 출산이 궁금해서 찾아오고 병원이 알려주지 않은 출산, 네. 그리고 출산을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음.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코골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어 결혼 전 혹은 임신하기 전에, 어, 저는 코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푹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막 인터넷 뭐 SNS 한다고 잠막 설치지 말고 잠을 잘 자라 얘기하면 이제 코골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임신 전에는 코고리가 없었어요. 근데 네. 임신하고 나서 어, 코고리가 생기니까 잠을 네. 푹 차도 어, 잔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묻는 산모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임신 네. 후에 없던 코고리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코고리의 발생 원리 무조건 간단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고리라는 거는 목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숨쉴때 나는 소리.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숨 쉬면은 전혀 소리가 안 나죠. 안 나죠. 아. 근데 소리를 내려면 <웃음>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낼 때는 바로 기도를 확좁힙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고골이는 정말 단순하게요.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음. 자는 동안에는 네, 예, 근육이 다 이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 목젖도 내려오고 혀도 처지면서 숨길이 좁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숨이 들어가는데 이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좁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져야 그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좁게 만들어서 숨을 살살 쉬면 소리 안 나죠? 근데 세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 프랑카드가 펄럭펄럭하는 바람이 세게 부르면 프랑카드가 소리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호구리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은 내가 숨을 세게 쉴때 그다음에 기도가 더 좁아졌을 때이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호구리 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은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좁아졌어요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좁아지니까 그만큼 원하는 만큼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숨을 더 세게 쉬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코골이고요 이제 더 진행이 돼서 더 좁아져 버리면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나죠 피리를 불때 아주 그이 틈을 좁게 만들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 그것처럼 틈이 너무 좁아지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호 상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크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니고요 적은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게 이제 심각한 호흡이인 거죠. 그 일반적인 호흡에는 이렇게 기도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거고, 음. 기도가 좁아졌다는 것은 숨을 제대로 쉬지 음.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경고음 신호음이라고 볼수 있죠. 음. 음. 아 그러면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음. 호흡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가 궁금한건 그러면 임상부의 고고리는 왜생기는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눌라눌라한다